매월 두째 화요일 법회에 승만경을 설법하기로 했습니다 승만경이라고 하는 경은 어떤 경인가 그 대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본문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흘러나온 간모수을줄인데 원천 그 근원에서 온갖 바닷물도 다 흘러나오듯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설법을 안 하시고 깨달은 다음부터 법을 설하셨고 그 설법한 것을 제자들이 잘 듣고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경이죠.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감모수 물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경 중에는 소승불교적 수행을 말씀하신 소승경전이 있고 대승불교 수행을 말씀하신 대승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 소승경전 그래요. 그 불교라는 것이 다중생들이 복되고 지혜롭고, 평화롭고, 광명스럽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불교인데 소승불교는 뭐고 대승불교는 뭐냐?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다 중생을 복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세속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를 얻고 자유로움의 세계를 얻게 하는 것은 소승불교고 세속과 함께 철염상경으로 연꽃처럼 더러운 데 있으면서 물든지 않는 그런 연꽃처럼 세속과 함께 자리잡하고 나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고 공동성불하는다 함께 또 부처되는 이런 수행을 말씀하신 것이 대승불교죠 그러니까 같은 성불을 하고 같은 복덕을 이루어도 탈속주의, 탈속해서 세속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이건 소성불교고 이게 공동주의라 공동으로 함께 나도 이렇게 하고 다른 이도 이렇게 하고 또다 함께 성불하는 그래서 자리타하고 개공성불이라고 그러는데 공동으로 성불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불교를 이제 대승불교라 이러는데 승만경은 대승경전에 속하는 경입니다. 대승경전 그러면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목적은 그렇다고 하거니와 인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승불교의 중심인물은 아라한이고 대승불교의 중심인물은 보살이죠. 그러니까 탈속주의 불교는 소승불교. 공동주의, 함께 하는, 그런 함께 하는 불교는 대승불교. 또, 아라한이 중심되는 불교는 소승불교. 보살이 중심되는 불교는 대승불교.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는 소승불교고, 성불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복덕을 이루는 성불을 하는 불교는 대승불교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이 성만경은 보살불교고 성불하는 내용을 말하는 불교고 자리타 나와 남이 함께 이롭자고 하는 그런 대승불교를 말한 경전이다. 이게 이제 승만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만경에 중심인물이 있는데 그 중심인물이 누구냐 하면 은 대승경전에서 설법주라고 합니다. 설법주. 법을 말씀한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대승경전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설법주가 다 따로 있어요. 반야신경의 설법주는 관세음보살이고 화음경의 설법주인은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금강장보살도 있고 품품이 그 경전 경전이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되는 경전 대목대목마다 설법주가 여러 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승만경의 설법주는 누구냐? 승만 부인이에요. 유마경의 설법주는 누구냐? 유마 거사고. 그러면 이 설법주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경은 다 부처님 말씀인데 어째 설법하는 주인이 따로 있나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승경전은 유마거사면 유마거사가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가지고 유마거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힘을 이어받아서 그걸 가피력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고, 부처님의 가호력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유마거사가 이야기하면 그 유마거사를 그 경전에서 설법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반야심경 같은 것은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사리불에게 설법을 해요. 그래서 청법 주는 반야심경에서 사리불이고 설법 주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사리자야 이렇게 사리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반야심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경전마다 설법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마경의 설법주는 유마거사고 승만경의 설법의 주인은 승만부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만이라는 말은 글자를 해석하면 이길승자하고 한묶음 두묶음하는 묶음만자인데 그 묶음이라는 건 꽃다발이라는 말이죠. 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묶음으로 묶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꽃다발이다 이소리에요그 뜻은 그렇고 그 승만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부인 이름이다 이 말이죠 승만 부인 그래서 이 승만경을 부인경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유마경을 거사경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대승불교는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거사와 부인도 보살행을 닦는다. 그래서 거사보살도 있고, 부인보살도 있다. 이제 이런 뜻에서, 거사, 불교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경전이 유마경이고 부인들이 하는 불교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경전이 성만경이다 이래서 대성불교, 대중성, 그 생활불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의뢰의 유마경, 이런 성만경은 항상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절 이름도 보면, 유마사라는 절도 있고, 부인사라는 절도 있어요. 부인사, 그러면 이 승만부인을 얘기합니다. 유마사, 그러면 유마거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 근데 이제 승만경은 우리나라에 그전부터 들어왔는데, 원효 스님의 저술에 보면, 승만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원효 스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승만경이 들어온 것은 원효 스님이 전부터 들어왔다.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후에 승만경을 해석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승만경을 중요시한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승만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만경이 많이 중요시 됐다는 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만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인경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성만경이 경이름의 전부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성만경 그러면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가령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러면 간략하게 말하는 거죠. 금강경 그러면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옳게 다 말하는 것이고 법화경은 간략한 거고 다 말하려면 묘범연화경 이래야 되거든요. 화엄경도 이제 대방광불화엄경 이래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하니까 해방광불는 화음경이라고 안 하고 그냥 화음경그럽니다 반야심경도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고 다 말하려면 마하 반야 바람이 있다 심경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 경은 원래 갖추어진 이름이 따로 있고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화음경인 것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본래 가지고 있는 이름은 대방광불 화음경,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 이건 본래 이름이고, 법화경, 그러면 사람들이 간략하게 부르는 이름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성만경도, 성만경, 그러면 서로 말하기 쉽고 알기 쉽게 부르는 이름이고, 본래 가지고 있는 이름은 성만사자후. 사자우라는 건 설법을 사자우라고 그러죠. 사자우를 합쳐서 할 때, 불교에서 이 설법하는 것을 사자의 외침, 사자의 고함 이런 거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래서 설법은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 확실한 체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래서, 무의설이라, 두려움이 없는 말이다. 이래가지고 설법을 사자우라고 하고, 무의설이라, 두려움이 없는 말이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만 사자우 이 말은, 승만 보살이 설법한 이소리예요 일승 대방편 방관경이라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분교가 소승도 있고 대승도 있는데, 소승, 대승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는 불교를 일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승, 대승, 일승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럼 이제 승만경은 소승, 대승을 전부 포함한 일승을 말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일승, 또 대방편, 이제 불교는 진실과 방편이 있는데 진실은 체 중생을 다 성굴시키는 것이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을 달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인다. 이래가지고, 방편의 목적을 진실이다. 이래서. 근데 그 진실은 방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실이 아무리 있어도 방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방편만 또 좋고 진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경전에 이제 보면은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진실인데 8만 4천 방편을 가지고 한다 이게 또 방편이거든요. 그전에도 여러 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진실도 있고 현실도 있고 현실은 일종의 방편이죠. 방송국에서나 어디서나 이 양력으로 신년을 맞이하면 은 이게 94년, 1994년인데 갑술년 새해가 밝았다 그래요 이건 현실이에요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갑술년이 아니에요, 개유년이에요 개유년 동짓달 금음날입니다, 오늘이 갑술련 되려면 섯 달, 한달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진실과 현실은 틀린 겁니다, 이래. 뭐 희한한 게 많아요, 희한한. 게. 지금이 어째서 갑술련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실이지만, 너도 나도 갑술련이라고 그러니까, 이 현실은 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묘한 거예요.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방편문을 잘 열어 가지고 진실상을 보이는 것이지. 방편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진실상이 안 보인다. 이게 그런 거죠. 왜 이거 저 마이크를 손에 들었느냐 그러면요. 이것도 방편이고 진실이 있는데 이 손에 잡고 하면요. 이 움직이가 참 편해요. 이래요. 근데 딱 놔두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다리가 겨려서 이따 이제 내리갈때좀 쫄뚝쫄뚝해요. 잘못하면 구부러진다고요, 요 다리가. 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설법을 쭉 하는 건 요거는 진실인데, 설법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놓은 대로 그대로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면 이제 다리가 겨려가지고 이따 애 먹지, 내려가려면.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방편과 진실, 진실과 방편이라고 하는 건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승 대방편이다. 일승을 목적으로 하는 대방편인데, 일승은 일승이라도, 이제 방광경이라, 방은, 네모질 방짜하고, 대방광 하는 너를 광자인데,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 그 이정할 방이라, 이치 자, 바를 정 자, 이치가 바른 것을 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박설활 광이라, 박, 너를 빡자고, 말씀설자고, 널리 말하는 거, 그걸 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일승 대방편인데, 일승 대방편이, 바른 이치를 널리 널리 말한다. 그래서 이걸 방광경이라 이랬죠. 그 경은 본래는 꽃다발이라는 말인데, 수트라. 다발, 꽃다발이라는 말인데, 그걸 경이라고 합니다. 그 꽃다발이라는 말은 부처님 말씀을 그냥 내버려두면 전부 흩어져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경으로 묶어 놓으면은 안 없어진다. 그래서 꽃도 그냥 놔두면 다 날아가지만 묶어 놓으면 안 날아간다. 그래서 수트라에서 다발 줄 이런 말인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 꽃다발이니 줄이니 묶음이니 이러면 안 통하거든요. 본래 중국에 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만사자후 일승대방편 방광경이라 이게 이제 본래 제목이고 줄여서 말하면 승만경그럽니다근데 승만이라는 건 꽃다발이라는 말이고 사람 이름인데 부인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인경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면 은 인도에 바사이광이 있고 바사이광의 왕비 말리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사이광과 말리부인이 딸이 있는데 그딸 이름이 승만입니다. 그런데 바사이광과 말리부인이 부처님께 기회해서 불자가 돼가지고 얼마 안 있을 적에 이 내외분이 의논을 하기를 승만이라고 하는 공주가 아유사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유사국이라고 있는데, 아유사라는 건 투쟁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이게 아유사국인데, 아유사국에 역시 또 왕비가 됐어요. 이 승만부인이. 그래서 그 아유사국의 왕비로 시집을 간그 딸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바사의 관과 말리부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승만은 청명하고, 착하고, 마음이 깊어서, 부처님 법을 믿으면, 참 훌륭한 인연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리부인이, 자꾸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승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법을 알려줍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전제라라고 하는 전제라라고 하는 궁녀를 그 승만한테 보냅니다. 보내는데 부처님에 대한 내력을 글로 써서 가지고 가서 승만에게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제라라고 하는 그 궁인이 승만 부위 있는 아유사국으로 가죠. 가서 그 편지를 전하니까. 이제 그 성만 부인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공덕을 잘 말씀해 놨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 이제 그때에 이제 성만이 아주 기뻐서 그 말씀을 듣고 희심을 내 가지고 개성으로서 노래를 부릅니다.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양하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러니까 개송이 뭐냐면은, 아문 불음성은 내가 들으니 부처님의 음성은 세소 미정노라 세상에 탓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바사이관과 말리부인이 말씀을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소원이 진실자면, 정말로 부처님이 그러시다면은, 응당수 공양하리라, 응당이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앙요불세조는 우러러 내가 잘 바라옵나니, 부처님께서는 보의 세간출하시니, 이 세상을 위해서 출연하셨으니, 여궁수 애민하사, 나를 잘 거두어주는 마음을 베푸셔서, 필영화득견하소서내 자신이 승만 내 자신이 부처님 몸을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신을 통해서 부처님 소개를 받고 부처님은 참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하니 정말로 그러시다면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로로 생각해 보니 부처님은 유체중생을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까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부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즉생 찬염시에 승만도살이 그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에 불어공중연하야 부처님이 허공에서 나타나 가지고 보방 전광명이라 충정한 광명을 환하게 비춘다.